저는 증권회사에서 영업직원으로 5년간 근무하고 지금은 이직하여 하급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도 동료들 앞에서 경력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설명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의외로 주식 매매의 속성에 대해서 상식이 없는 상태로 매매 내지는 각종 펀드 등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꽁 잡는 게 매라고 꼭 경험과 철학이 있어야만 돈을 버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기본상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제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연을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식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젠틀하기까지 합니다. 과거 증권회사 영업직으로 있을 때 제가 옆에서 쭉 손님들을 지켜보니 주식 매매에 성공적인 분들은 젠틀한 분들이 많습니다. 예의가 몸에 배어있고 왠지 여유가 있어 보이고 말입니다 투자금액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말이죠 반면 실패적인 분들은 무언가에 쫓기는 듯 성급하고 또 다소 무례한 분들이 많더군요 어수선하고 말입니다 돈을 잃었기에 그렇게 성격이 바뀌었는지 성격이 돈을 잃게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차분한 성격의 남들처럼 들뜨지 않고 심지가 고다야 주식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식매매에 임하는 마음가짐은 이러하였습니다. 절대 자신을 낮추십시오. 작은 성공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욕심내면 천벌받는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지수가 저만큼 올랐으니 나도 최소한 저만큼은 수익을 내야 하는데 하는 조바심은 극물입니다. 자신이 팔고 나서 상황 가치는 종목이 있더라도 절대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내가 팔았으니까 몰랐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신중한 나조차 팔 정도니 웬만한 단기 매매 개인들은 다 떠났을 것이고 주식을 흔들 수 있는 큰 손들이 다시 한번 개인들이 돌아보도록 유혹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나마 손에덜 보고 팔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마음을 다스립니다. 세 번째로 주식 시장의 급락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말씀드립니다. 제가 볼때급락의 원인은 이렇습니다. 10년을 놓고 봐서 긱 이벤트가 몇 차례 있지 않습니까? 전쟁, 올림픽, 선거 등 말이죠. 그리고 스몰 이벤트가 있겠죠. 매년 발표되는 국내외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그리고 더 자잘한 것들도 있으며 각각 거기에 해당하는 시점과 관련되는 주식 시세에 영향을 주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사이클이 저점끼리 합쳐지면 아주 나쁜 시세가 생겨나겠죠 반대의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장세가 나오겠고요 극락한 뒤에 뉴스나 신문 등을 보면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가 어떻고 콜금리가 어떻고 요번에는 서브프라임이 없죠고 바이러스가 접죠고 전부 개소리입니다 그런거 나오고 장세가 올랐으면 또 거기에 맞는 그럴듯한 분석글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죠. 해야 할본분이기에 그저 구지를 붙여 내보내는 글일 뿐입니다. 다섯 번째로 전체 장세의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정쟁이처럼 미리 장세를 예측할 수 없다면 최소한 현재의 시장 상태가 매매할 만한 장인지 판단은 해야 하겠습니다. 시황이 어둡다고 내 종목이 내리란 법 없지만 확률로서 접근해야죠. 일단 전체적으로 장이 좋아야 내 종목이 별다없이 손쉽게 오르기 쉬운 반면 장이 어두울 때는 특정 종목이 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는 눈들이 많아서 움직이는 주식에는 손을 많이 대기 때문이죠. 장세 판단의 단순한 예를 들면 일단 선성전자 등 탑권 선호 종목이 안오르거나 내려있는 상태로 준수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약간씩 오르 세이면 장이 좋아지려는 징조로 봅니다. 증시를 이끄는 자금이 지수 관련성이 큰 일부 종목을 통제 지수를 묶어놓고 괜찮은 주식을 쇼핑한다고 보는 상태죠. 머지않아 싸그리 불같이 오르는 장세가 연출됩니다. 반대로 팔아야 될 시점은 삼성전자 등이 동반 상승하며 지수가 폭등할 때이죠. 큰 장이면 3-4일 정도 지속될 때도 있고 작은 장이면 하루 정도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최고점은 어떻게 꺾이는가 하면 지수 관련 주들은 안 내리거나 좋은 상태인데 준수한 종목들이 슬슬 어두워지면서 나타납니다. 지수상 묶어놓고 단기 이익 실현을 위해 종합지수라는 착시현상을 이용해 내답하는 겁니다. 곧 극락할 전조라고 보는 거죠. 여섯 번째는 단순한 매매의 필요성입니다. 장제가 좋다고 판단되면 일단 열심히 해야 겠죠살종목을 찾아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업종이나 특정 테마가 돌아가면서 한 번씩 뿜틀 때는 현상이 있습니다. 절대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먼저 잠복해야 합니다. 운이 좋으면 잠복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운 나쁘면 한참 길어질 수도 있겠죠. 경험이 쌓이면 한두 걸음 앞에 포진시키는 능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증권주가 오르면서 금융주가 판세를 좌우하는데 뜬금없이 제약주나 혹은 건설주를 사놓는 식입니다. 관련성 같은 것은 무시하고 말이죠. 해당 업종이 최근 한두달 별다른 호재가 없었고 최근 상승에도 오른 부분이 적다 또는 소외되었다 싶으면 1차 매수에 놓는 겁니다. 2차 매수는 더 소외되어서 내린 가격에 살수 있을 때 혹은 잠복기간 중 꿈틀대기 시작할 때입니다. 던지는 시점은 설정해놓은 매도가격에 도달했거나 시간상 미리 계산해둔 하루하고 반나절 정도의 시장 분위기를 주도한 시점이 좋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우성치고 올랐으면 오늘 종가의 일부정리 나머지는 내일 시초가 부근에 정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쉬었다가 다른 잠복처로 이동 이렇게 10에서 35% 정도 먹어나가는 전략이죠. 괜찮은 장이면 한달에 서너차례 정도 할수 있습니다. 단순한 전략이지만 의외로 성능이 좋은 투자법입니다. 일부층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에만해 미국 내수소비율이 어쩌네 만회할 때 단순해지면 파괴력이 대단한 이런 접근법이 효과적입니다. 너무 공부할 필요가 없고 너무 깊이 아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차트 분석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차트는 그저 해당 종목의 현재 주가 수준이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수준이며 이런 차트를 일반 대중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고 역발상 정도만 해주면 그걸로 좋다고 봅니다. 절대 차트를 보고 미래를 예측해보겠다 하는 의혹은잠재우시길 바랍니다. 차트 분석법에 관한 책도 엄청나게 많고 또 그걸 설명해주는 전문가도 있고 그런데 그것들을 모조리 성렵한다고 해도 절대 도움되지 못합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대형마트나 인터넷 쇼핑몰 같은 데 가서 요즘 어떤 물건들이 히트치고 잘 팔리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게 100배 도움될 겁니다. 차트 분석에 심취하게 되면 맹목적인 투자가 됩니다 안 맞아도 자꾸 스스로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죠 차트상으론 맞았는데 갑자기 일본에서 지진이 나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죠 무슨 무슨 지표를 빠뜨렸기에 오류가 났다는 등 말이죠 세 번째에 성공하게 되면 역시 이 분석법은 탁월해하고 흡족해하는 거죠 마음속으로 무슨 미신을 믿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결국 돈을 엄청나게 잃어가게 될 무렵에는 또 다른 분석법을 찾아내게 됩니다. 한두 번의 성공의 확신을 갖게 되고 이번엔 다르다며 또 돈을 무리해서 더 빌려오고 말이죠. 주식 시장에서 믿을만한 지표니 차트니 믿을만한 기업 분석법이니 하는 것들을 만들지 마십시오. 주식과 시황을 보는 눈을 흐리게 해서 투자를 망치게 만드는 주범들입니다. 여덟번째는 어느 정도의 지식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엑셀 프로그램을 기본적인 수준이나마 다룰 줄 아는 게 좋다고 봅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준이랄까? 주식 이름 최고 옆 칸에 여러가지 수치자료 대입해서 더하고 빼고 나눠보기도 하며 또 많은 회사들과 비교 나열해보기도 하는 정도 차트 분석과 기업 분석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기본으로 가진 상태에서 쓸만한 회사들을 골라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좋은 회사가 꼭 수익을 내주는 것은 아니지만 엄청난 실패는 막아줄 가능성이 크므로 장세가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분위기일 때 소일삼아 엑셀 등을 이용해서 기업들의 현황을 한번 체크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쪽도 너무 심취해서 깊이 들어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뭐든지 단순한 게 최고입니다. 저는 예전에 매매할 당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수치를 그 기업이 알짜배기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전종목의 수치를 분기별로 내어보고 엑셀 차트를 만들어서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알짜 수준을 알게 됨과 동시에 해당 산업의 평균 수준도 알게 되고 A, 이 산업은 빚 좋은 개살구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었고 특히 분기별로 차트를 만들어 감으로써 우량했던 회사가 점차 이 구조가 나빠지는구나 하는 흐름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엑셀 분석법을 당시 지점장님한테 보여드리고 격찬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 상당한 실력자였던 그 지점장님이 매매에 응용해 가시는 것도 옆에서 지켜보았고 역시 실력자는 신입사원의 말에도 수긍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를 표사하고 얼마 후에는 뭐 경제방송에서 지역 분석가인지 시원 분석가인지 한 분이 나와서 차트를 띄워 보여주는데 제가 만들었던 것과 흡사하더군요. 제가 엑셀의 전문가는 아니기에 다소 세련되지 못하게 만들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같아서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의외로 좁습니다. 모 증권사 대리가 메신저로 웃긴 얘기를 하나 시작하면 20분 후에는 전국을 돌고 돌아다른 증권사 친구가 메신저로 웃긴 얘기 하나 있다면서 얘기를 지어낸 사람한테 보내주는 식입니다 그러니 정보력이 엄청나죠. 서울 귀퉁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실시간으로 됐게 됩니다. 결론은 제가 만들었던 그 방식이 좋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정도의 분석은 스스로 해나갈 수 있어야 하며 맹신해서는 안 되지만 참고용으로 좋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주식을 고르는 방법으로는 산업 전반의 시세 흐름을 아는 정도면 됩니다. 투자 대상 산업 재지는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까삭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깊이 알게 되면 매매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의 사정과 주식 시세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세에 대해 본인의 자잘한 지식을 맹신하여 믿고 버티다가 실패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기업 분석 책에 나오는 정도 봐주면 좋겠죠. 그리고 가능하면 실체가 없는 회사보다는 실체가 있는 회사가 매매하기엔 낫습니다. 장이 어려울 때라도 내리다 보면 더 이상 내리지 않는 지지대 가격이 있는데 최소한 그 회사가 정말 어렵다고 해도 공장건물, 부유 부동산 등의 자산가치가 있다는 거죠 단가로 치면 1만원 내외의 주식이 적당한 것 같더군요 시간이 되신다면 잡다한 종목들은 걸러내고 지켜볼 만한 주식들을 유사업종으로 구분해 놓고 보시고 가급적 매매는 해당 업종 5위내지는 3위 안에 드는 주식으로 선택해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매매에 나가다 보면 자신과 궁합이 잘 맞는 업종, 주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전제약 쪽은 안 되는데 건설업종은 제대로 맞아 가더라고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열 번째, 증권사 직원의 신뢰도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주식매매에 실패를 했다고 해서 주식시장과 관련된 모든 것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광판도 부숴버리고 싶고 객장에서 여유롭게 차 마시고 있는 사람들도 미워 보이고 증권사 직원은 모조리 도둑놈으로 생각되고 등등 말이죠.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는 그런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겸손하지 못해 주식 투자에 실패하게 된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증권사 투자 상담 직원들은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중에는 몇년 주식 매매 해봤다며 아주 잘난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허나 그런 분들 말씀보다는 증권사 직원 한마디가 훨씬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하십시오. 같은 기간을 매매했다고 치더라도 매매의 횟수는 일반 개인보다는 몇 곡절 많기에 성공과 실패의 경험이 풍부합니다. 또 해당 회사를 대표하기에 책임지지 못할 말은 쉽게 내뱉지 않습니다. 일반인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직원들은 수수료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자꾸 매매를 부추긴다고 말이죠. 대다수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잘못된 매매권유로 손님을 잃는 것보다는 그 손님과의 인연을 지켜나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리고 이건 증권사 직원에 대해서의 이야기였습니다. 위딩방이니 가짜 전문가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말 당신을 지옥으로 데려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11번째로 제가 5년간 영업직원으로 있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고 성공적이었던 손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종목에 매수된 금액으로 2억 정도와 현금으로 3억 정도가 예치된 아주머니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오셔서는 저와 차 한잔하고 제가 부담될까봐 주로 전화통화로만 했죠.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스타일이셨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와서 그럽니다. 제 종목이 왜 이렇게 내렸죠? 상황이 안 좋은 이유를 제가 설명하면 다 듣고 장 마감 무렵에 다시 전화가 와서 그럽니다. 3천만원지만 오늘 더 사주세요. 다음날 더 내립니다. 그리고 장 마감 이후 통화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좀더 기다릴걸. 내일 더 내리면 전화주세요. 그리고 전화에서 시황 설명하면 2천만원만 더 사주세요 합니다. 그 상태에서 장이 조용하게 한두달 지났습니다. 결국 올랐고 전화를 드렸었죠 내일 오전에 지난번 산 만큼만 팔고 전화주세요 그대로 하고 보니 20% 정도 수익을 보고 판 셈이었죠 한 달쯤 지나서 제가 전화합니다 많이 내렸는데 다시 사시죠 그러면 이럽니다 그럼 알아서 오늘 내일 나눠 5천 정도 사주세요 그대로 하고 보니 예전에 2천 주 샀었는데 이번엔 거의 2800주나 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연준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서 장이 폭락했습니다. 다급해서 전화했더니 그 아주머니 웃으시면서 그럽니다. 에이 좀더 싸게 살수 있었네. 이번에는 좀 오래 걸리겠네. 그럼 다음에 봅시다. 그래도 결국 두어 달만에 또 25% 정도 남기고 반 이상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께서는 그 사이 기업 공부를 해서는 다른 주식도 물어봤습니다. 대기업 주식 중 주식 수가 좀 많긴 해도 대신 그만큼 단가가 싸니까 좀 안정적인 주식입니다. 괜찮네요 하면서 간단히 기업 설명도 해줍니다. 이제부턴 이 종목도 같이 매매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그저 괜찮은 손님이었죠. 매매를 느슨하게 하니까 큰 도움은 안되지만 간혹 한번 팔고 사는 달에는 그나마 도움이 되었고 자산이 불어나니까 저의 관리 수익률이 높아져서 제 관리실 적도 좋아지고 말이죠 그분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제가 3년을 같이 하면서 5억 남짓이던 자산이 8억에 육박했고 그후 제가 지점을 옮기고 또 회사를 그만둘 당시인 2년 후에는 10억 정도가 되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또한 2020년 대풍낙장에서도 그분에게는 별 영향이 없었다고 합니다 500만원 갖고 5년만에 1000만원을 만들고자 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보통 6개월 만에 그 정도 수익을 올리고 싶어 하겠죠 아니면 한 종목 잘 사서 한 방에 그 정도 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5년만에 5억에서 10억이 된 사람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주식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500만원을 한 방에 1000만원으로 만들 허황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착시현상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착시현상이 이외에도 많습니다. 결국 제 무덤 파는 겁니다. 이 아주머니를 보고 배울만한 교훈은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 직원 말을 존중할 줄 압니다. 직원이 어렵게 사보지라고 전화했는데 무조건 내치지만 않고서 못 믿어 오시면 줄여서 일부만 사거나 아니면 다음날 보고 사보라는 식이었죠. 직원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보다 더 정성을 기울이게 만듭니다.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많이 내린 걸 체감하면서도 하루 정도의 시차를 벗어 추가 하락폭에 사게 됩니다 안 내리면 안 사면 됩니다 올라도 가진 보유 주식이 있으니까 거기에 만족합니다 팔 때도 마찬가지죠 끝까지 가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내리면 또 가겠다는 식으로 마음을 다지면 더 오를 것 같아도 팔 용기가 생깁니다 사실 사는 것보다 파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주식시장과는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에 머뭅니다. 매일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시황에 너무 달라붙어 있는 개인은 돈을 못 법니다. 그냥 무관심하게 던져놓은 사람도 돈을 못 법니다. 참고로 달라붙어 있는 사람이 더 크게 망하긴 하죠. 직원과 서로 시황을 공유하면서 성급할 때 잡아주는 구질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한쪽이 주저할 때는 다른쪽이 용기를 북 돋아주는 역할을 한거죠. 직원 할애비가 와도 주가 꼭대기는 알수 없습니다. 내증제가 팔았으면 하는 시점에 혹시 더 오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매도 권유를 주자할때 손님이 먼저 다가와서 일부만 먼저 파는 게 어때요 하면 그야말로 용기 백배죠. 손님과 직원 간의 이런 관계가 가장 퍼펙트한 관계입니다. 이분은 남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내리면 에이 내가 좀 성급했네 하고 말고 오르면 작은 상승에도 운이 좋았다며 겸손하게 묻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기뻐 날뛰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얼마까지 갈 거라는 둥 내뱉지 않습니다. 미래는 예측 대상이 아니며 단지 시세 흐름에 내가 대응할 뿐이라는 걸 아는 거죠. 원칙적으로 살 때도 나눠서 팔 때도 나눠서 분할 매매를 하셨습니다. 한 번에 사고 한 번에 팔려면 무척 어렵습니다. 사고 더 내리면 어떡하지 팔고 더 오르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 때문이죠. 방법은 미리 일부 사보고 팔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내릴 수도 있겠지 하고 사면 이후 장이 더 내리면 또 사면 되는 거고 반대로 일부 사서 바로 올라 버리면 그거 팔아서 이익을 내면 되는 거죠. 팔 때도 마찬가지고요.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이 아주머니의 투자 스타일을 참고해보시는 게 어떨지요. 1 2 번째 주제로는 데이트레이딩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데이트레이딩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중점을 지키지 못하고 성급하게 종목 바꿔타기 식으로 매매를 낭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보통 많은 분들은 어떤 종목을 사게 되면 그 종목을 제쳐두고 또 다른 종목을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어떤 종목이 꿈틀대기 시작하면 아까 샀던 종목을 귀도 안 보고 그냥 처분하며 바꿔탑니다. 좋은 공시가 나오고 바꿔탄 종목이 사그라들면 a 씨하면서 또 다른 걸 다시 찾는 식인 거죠. 이건 데이트레이딩도 아니고 뭐도 아닙니다. 즉 사고 오르면 수익을 본뒤 바로 다른 종목을 삽니다. 그런데 판 종목이 더잘 올라 다시 던지고 재매수를 합니다. 이제는 내릴 것입니다. 계속 내리니 팔게 되는데 파면 즉시 또 다른 걸 매수합니다. 여기에서 실수는 성급함입니다. 어느덧 용만하고 있던 자신을 바라보고 와장창 깨지고 있는 계좌를 보고 있습니다. 결과는 말씀 안들어도잘 아시겠죠. 이에 열세 번째 주제는 미리 행동 시나리오를 준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매매에 임할 때 상황 시나리오와 그에 따라서 내가 취해야 할 액션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오늘 산 종목을 최대 며칠까지만 들고 있을 것인가. 아래 위로 몇 퍼센트 움직이면 추가 매수 혹은 이익 실현할 것인가 정도죠. 너무 세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돈에 환장하는 동물인지 이런 상황 대처를 중요한 순간에 망각합니다. 정 안되면 미리 글로 써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손절매는 필요한 것일까요? 전 가능한 손절매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겪으면서 느낀 바로는 항상 시장은 개인 투자자를 두번 올린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돌아서고 오르고 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정말 싸다고 싶어서 급하게 샀는데 돌아서는 듯 짚다가 다음날 추가로 한번 쾅 내려보십시오. 아차하는 생각이 듭니다.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 와중에 미국 무슨 무슨 지표가 어쩌고 하고 나오면 당해낼 장사가 없습니다. 10% 떨어졌지만 미수로 샀기에 실제 20-30% 깨지고 팔게 됩니다. 시장은 이런 상황에서 슬금슬금 오릅니다. 그러다가 확 달리기 시작하면 망연자실하게 쳐다보게 되는 거죠. 고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승장구하다가 어느 날 폭발적으로 오릅니다. 정말 이 가격에는 팔아야 돼 하면서 확 팔고 났는데 종가 부근에 밀리기 시작하면 기분이 정말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날 시가에 올라서 시작해서 추가 상승합니다. 그것도 신고가 기록되면서 말이죠. 의외로 시장에는 시간에 쫓기는 자금들이 많습니다. 미수를 걸어둔 돈, 신용매수 90일 걸린 돈, 단기자금 대출받아 투자하는 돈 등이죠. 그런 자금들은 시간제한에 걸려있지만 저는 시간에 쫓기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승산이 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미수거래를 자제하고 살 때도 물방 찍지 말고 분할로 사라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여유있는 돈이 다급한 돈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시간을 두고 보려면 종목이 어느 정도는 준수해야겠죠. 코스닥 매매가 어렵고 저가주 매매가 실패볼 가능성이 큰 이유가 이것입니다. 살 때는 꼭 상한가 한번갈것 같아서 샀는데 슬슬 내리면 하한가 바로 갈것 같고 또 이러다 회계 분식 터지고 거래 정지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시간을 둘 여유가 안 생깁니다. 손가락이 자동 매매 기계가 됩니다. 자동 손절매 10초 안에 날아갑니다. 위에서 말한 여유 있는 매매를 하다 보면 좋은 장에서는 한 달에 대여섯 번 매매에서 이익 보게 되고 나쁜 장에서는 두 달에 한두 번 매매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준수한 종목 사느라 샀는데도 시간 두고 보다가 망하면 어떡하냐고요? 그럼 할수 없죠. 돈과는 인연이 없는 팔자인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돈 말아먹으면 난 진짜 죽는다. 하는 자금으로는 절대 주식시장에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애초에 그런 성격에 돈이 들어온 것 자체가 패착인 겁니다. 왜냐면 급하고 절실한 돈은 이 바닥에서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상 내린 결론입니다 세상에 돈 잃고 웃을 사람 없겠지만 최소한 이돈 없어도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될 만해야 그 돈이 다른 돈을 불러들일 수 있다는 것이 제 신조입니다 부자가 돈을 번다는 말이 이런 이치인 겁니다 돈도 많고 시간도 두고 볼수 있는 여멸돈이기 때문이죠 물론 부자가 자기 전 재산 물땅 찍는 식 매매를 하면 똑같겠지만요. 14번째 이야기는 항상 추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매매를 하다보면 이번이 아니면 정말 이 종목 이 가격에 못살것 같고 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낮은 가격에 1차분 할 매수 했는데 생각대로 거래량 늘면서 오르기 시작하면 전략 매수에 미수까지 찍어버리고 싶은 충동에 시달리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철저히 나눠서 매수하고 매도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현상은 보통 두 번이기 때문에 두어 번 나눠 사고 팔면 대충 좋은 가격에 거래한 셈이 나옵니다 돈이 3천만원이면 항상 작게는 천만원으로 매매하고 좋은 장에서는 2천만원으로 매매한다는 식으로 원칙 정해서 거기다가 분할 매매를 하면 종처럼 다칠 일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3천만원으로 1년에 천만원 정도 이익 보면 된다고 나는 만세다 하고 방시를 하는 겁니다. 15번째 선물옵션 매매와 시스템 매매에 대해서 쉽게 말하자면 짓고땡입니다뭔 말이냐면 저도 화투는잘 모르지만 고스톱으로 점당 얼마로 치시던 분들이 돈독이 올라서 시간도 아까운데 탄도 키우고 속전속별로 치고 싶은 마음에 짓고땡 섰다 같은 거로 접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돈도다 잃어 가는데 큰거 한방 터뜨리기도 싫겠고 말이죠. 그냥 재미도 느끼고 한 방에 골로 갈 일은 드문 고스톱을 그대로 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잘은 모르지만 꿈이 끼지 않았다고 치고 고스톱은 운이라도 작용하지만 섰다 등으로 가게 되면 운조 차도 통하지 않는 세계인 듯 하더군요. 선물 옵션이 그런 쪽인듯 보시면 됩니다. 운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방에 갈 확률이 큽니다. 컴퓨터가 알아서 매매해주는 시스템 매매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좋은 그림 감상이라고 말이죠 현재 기준으로 놓고 봐서 예를 들어 과거 1년 전부터 꾸준한 수익을 올렸던 매매 시스템을 찾아서 제일 괜찮은 모델을 컴퓨터에 띄워보면 엄청납니다 실로 기절초풍할 노릇이죠 나만 알고 남들은 이런 거 몰랐으면 하는 마음조차 듭니다 근데 일주일 뒤에 전체적으로 다시 돌려보면 또 다른 시스템이 더 좋은 게 나옵니다 결국 과거 회기 방식으로 최적을 찾고자 한다면 찾는 시점에 따라서 정답이 계속 달라진다는 거죠. 돈 빨아들이는 기계는 이 세상에 없다고 보는 게 현명한 거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왜 증권 회사를 관두었을까요? 전 증권 회사 직원이라는 직업이 저에게 맞지 않아서 그만두었습니다. 직원이 일반 개인 투자자와 다른 점은 일단 직원은 영업을 해야 하므로 심적으로 툭깁니다. 주식매매 할 분들도 모셔와야 하고 또 회사가 파는 갖가지 펀드 내 모내하는 상품들을 팔아서 실적을 올려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성공적으로 매매하시는 고객분들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대다수가 오히려 실망스럽다고 봐야겠는데 왜 그런가 하면 주식매매를 성공하려면 그 계좌주의 안목과 마음가짐이 80% 조언하는 직원 역할의 중요성이 20%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돈을 직원에게 갖다 맡겨서 매매해도 신통 찰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은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태를 면하기 위해서 종목 선택에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장세에 따른 매매를 해야 나중에 손해를 보더라도 고객에게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자기 돈으로 매매하는 것과는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증권사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면 인간에게도 실망하게 되고 돈이 모길래 하는 좌절을 많이 하였습니다. 실적에 따른 급여의 부침도 심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50대까지 이 업종에 종사할 수 있을까 하는 점 때문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지금도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매매를 할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작은 돈이라면 해볼만 하겠는데 상황이 그렇지 못하군요. 사실 한가로운 지금 생활이 너무 마음이 편해서 다시 격전을 벌일 만한 투제가 부족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이상 제가 겪은 경험을 떠올려가며 장문의 사연을 전달들어 보았습니다. 실제 올해 하반기 장세, 내년 장세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측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시시각각 변화하는 장세를 매매로써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고 어리석은 질문이 바로 앞으로 장이 어떨 것 같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알면 뭐하냐는 것이죠. 매일 50포인트 오른다고 내가 매매해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말이죠. 마지막으로 주식 좀 하려는데 요즘 들어가도 되겠냐는 질문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 매매는 언제 시작해도 상관없겠죠. 자기 자신의 의지와 자제력만 준비된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된다고요. 감사합니다.